봉투에서 꺼내지 말래요. 그대로 먹으래요. 이들, 이, 이렇게 뭐라고요? <웃음> <웃음> 아아 미친새끼 아니야? <웃음> 햄버거야 햄버거 좋아하죠? 좋아요. 네. 버거킹. 어? 나 리플 들어와서 버거킹 좋아하게 됐어. 나 롯데리아에서 바뀌었잖아요. 아, 맘스터치. 사이버거 너무 맛있어요. 그럼 나 맥도날드 자, 햄버거를 가져왔고요 여기가 아주 유명했죠? 지금 좀핫바탕 시그러들었는데 평판이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나 이거 먹어봤어요 아, 이게 약간 반 수제버거 느낌이 난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어. 먹어봤었어 그냥 치즈버거인데요 양상추랑 치즈랑 패티랑 토마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패티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우리 막 맥도날드 가면 퍼티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두꺼운 게 아닌가 못 먹죠? 네 그냥 맛있는데요? 패티는 약간 씩식 느낌이야 음. 이노블랜드 버거가 패티가 좀 특이해요 음. 진짜 고기같아 음, 음. 불맛이 살짝 느껴지는? 음, 음. 그래서 맛있어요 소스가 좀 풍부해서 좋아요 드라이한 버거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뻑뻑한 거? 응, 뻑뻑한 거. 거. 뻑뻑하진 않다 확실히 어. 소스가 너무 느끼해 내 어, 스타일 아니야? 뭔가 고등학교 좀... 시절 나오는 샐러드 소스 느낌? 그리고 이게 어. 치즈가 두 개예요 음. 치즈 특이해 고소함도 있고 치즈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허! 진짜 싸다!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한끼 식사로 평범할 정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저도요. 여기의 장점은 진짜 패티랑 치즈 두 개. 근데 나는 이 소스가 좀 나의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음한 8.5점 중에 한 4점? 자, 다음은 이삭버거인데요. 이삭버거는 몇달 전에 나왔죠? 새로 출시한 버거예요. 처음 봐요. 우와! 우와! 아 너무 진짜. 깔끔하게 잘한다. 오 너무 귀운데? 아 이렇게 토으로 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막 완전 그 종이 같은 데다가 주는 것보다. 빵 위에 소스 위에 양상추 위에 토마토 위에 패티 위에 베이컨 위에 소스. 아 더봐. 어야 이건 냄새 개쩐다. <웃음> 아 이건 냄새 맡았으면 안 됐어. 음저유사토스트 먹을 었때 정말 좋았던 점이 양상추거든요. 그래서 뭔가 햄버거인데. 샌드위치 느낌이 나는 양상추의 음. 식감이에요 근데 겉에 보이는 부분 진짜 이렇게 바삭한데 안에는 약간 야채 막그 물이랑 불고기가 어. 촉촉해서 훨씬 낫다, 부드러워 어. 맛의 밸런스는 굉장히 조화로운 편인데 제가 기대하는 맛은 좀 녹진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그런 맛이 좀 없다 좀 깔끔한 햄버거를 좋아한다면 이걸 추천드릴만 해요 셰셰 버거는 아주 유명하죠. 뭐 미국에서 뭐 3대 버거다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강남에 막 줄을 서가지고 먹었다라고 이런 풍문이 있죠. 쉐이크쉑 쉐이크 가가지고 버거들을 <웃음> 먹어봤는데 네? 이게 제일 맛있어. 어. 뭐야? 어, 고기 구운 냄새나. 미쳤다 예, 불맛이 그치.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고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일단 양상추와 치즈 그리고 네. 토마토 네. 그리고 패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쉐이크 쉐이크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 네 불맛이 난다는 거죠 어. 맞아요 근데 비싸요 그리고 작아요 야 근데 진짜 쉐이크 버거는 와 불맛 나죠 와 그리고 신선도도 다르다 어. 확실히 음 어, 근데 그냥 고기가 빵, 진짜 맛있어 빵은 진짜 맛있빵 맛도 음. 빵이 진짜 부들부들해 촉촉하고 쉐이버거 특징이 뭐냐면 빵이 폭신폭신해서 잘 들어가고 이 패티의 불맛이 강한 편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눌린 맛 있잖아요 어.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이때까지 먹었던 패티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쉐이버거의 음. 그 패티는 어느 가게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니까 와 진짜 딱 있을 것만 있는 느낌 이게 싱글이 6천 얼마예요 패티의 질이 좀 높기 때문에 봐서 따지면 은 얘가 아직까지는 1등이다 자, 이 모스버거인데요 모스버거는 주변에 많지가 않아요 제 주변에 전 처음 보는 건데? 전 이름만 들어봤어요 봉투에서 꺼내지 말래요 그대로 먹으래요 이렇게 뭐라고요? 어. <웃음> 미친새끼 아니야? <웃음> <웃음> 우와 대박인데 패티가? 우와 이거 봐요 빵, 치킨, 토마토, 양상추 끝이고요 뭐, 치즈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치킨이 간장치킨이에요 음 진짜 맛있어 요 보통 이런 치킨 버거는 구라이더해가지고 올려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싸이버거를 먹든 파 크리스피 버거를 먹든 그런 형태인데 간장치킨 형태라서 맛이 좀 특이합니다 피시방에서 먹는 치킨 마요 맛 아닌가? 오오야 개정확해 <웃음> 한국인이라면 진짜 다 좋아할 약간 데리야키 소스 맛이야 응 그런 진짜? 그냥 음. 소스의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이 눅눅한 빵과 소스로 얄무짝찌게 절여진 치킨이 만나면서 이빨에 너무남아요안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삭한 치킨버거를 먹고 싶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먹으면 안 시켜먹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짠이야 이것도? 심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군대 가면 빵식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햄버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 제가 그걸 먹겠습니다 진짜요? 네 세트로 7,200원이면 아주 막 가성비가 나쁜 건 아닌데 징거버거 이제 세트 시키면 한 7,000원 하나 말이죠 징거버거를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고 더 풍부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거는 좀 아닌 걸로 1등 어, 하나 둘셋 쉑버거 꿀찌 하나, 하나 둘셋 이거 <웃음> 20대 직장인 기준으로는 쉑프버거 먹을 것 같아요 제가 10대라면은 오브랜드 먹을 것 같아요 싼데 맛이 좀 보장되어있는 느낌이에요 아무튼 어, 햄버거 4개를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 저희의 리뷰가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햄버거 잘 골라드시길 바랍니다 맛은 뭐 개인의 차이, 차이니까요.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저희 입맛은 이렇답니다. 네, 네. 여러분 햄버거 알아보기 네, 대성공! 성공.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햄버거 드세요. 여러분 군대 가서 빵식도 괜찮습니다. 한글이. 차마티 네. 실체를 폭로합니다. <웃음> <웃음> 새끼 예쁜 여자 좋아요 공간으로 투표. <웃음> <웃음> 게스트하우스에서 나는 하루 이렇게.